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해드린 IBM 박철범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디지털 혁명에 따른 산업계 의 동향과 이에 맞추어 전 세계 설비 관시스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IBM 맥시모의 변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 운영하는 설비는 과거의 단순 기계 설비에 비해 훨씬 많은 전자장비가 부착되어 있고 더 복잡해져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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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이런 설비뿐만 아니라 설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술 및 기술자에 대해서도 세대간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비가 더 스마트화 되었으며 더 복잡해지고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도 차세대의 기술 및 새로운 스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업자가 고령화 되면서 퇴사하고 이에 따라 작업 지식이 퇴소 함께 사라지게 되어 새로운 작업자들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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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한 스페어파트 부족이 발생해서 연장근로 장비 고정으로 인한 생산 정체 문제가 발생해서 안전문제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위험을 지이려고 하면 장비에 과도한 유지 보수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고 스페어파트를 과하게 보유하게 돼서 보전 인력 규모나 규모가 증가하고 중복적으로 추가 설비를 보유하게 되어 결국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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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데이터를 받아서 작업 실행을 관리하는 EAM 영역, 자산의 성능을 관리해 프레딕트 및 사전에 프로스티한 조치 방법으로 실행을 최적화해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APM 영역, 그리고 효율적인 자재 관리로 재고 비용 절감 및 설비 가동 시간 향상을 제공하는 MRO 자재 최적화 영역이 있습니다. IBM 마스는 설비 자산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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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의 신체, 즉 옷이나 신발, 헬멧 등의 센서를 부착하여 작업자의 안전 관리를 하는 세이프티 컴포넌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스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머이션에 맞는 설비 관리 업무를 지원합니다. 첫째, 통합된 하나의 수트에 모든 설비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둘째, 라이선스 체계가 매우 단순합니다. 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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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철범 실장님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IBM 통합 설비 관리 솔루션에 대한 그 방향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